h e y o n 일그 로즈 향수를 추천받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The different company 카 a s h a 를 추천을 받았고요그 다음은 perfume de malie delina를 추천받았어요 이게 되게 크리미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little flower를 추천받았어요 이거는 black tea도 들어가 있대요 yeah. atomic rose atomic rose venetia initial? yeah, on top Initio. Initio? Mm -hmm. 아, 네 this initial uh, yeah. yeah, yeah. oh. initial? hm? a g 네요 n a y 이 coge, atomic roger, chum p 요 아, 이 c e a they t h i s i n i h h e e h h e h h h h h e e 이 와, 달달한 장미. 꿀, 꿀향. 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꿀 들어간 장미? 맛있어. 뭐 어, 얘도 좀 크리미하다. 이거는 가벼운 음, 단향 부드러워, 부드러운 향. 상큼하면서 부드러운 장미향이라면 그치. 아로마틱 음, 로즈는 진짜 꿀에 절인. 로즈라고 보시면 돼요 꿀에 절여진 로즈? 카시암로즈는 가벼워 네, 개인적으로 음. 이게 좋다 아 그래? 나는 이거 풀량 나서 싱그러운꽃향랑 금방 닿는냐 한가지 음. 카시암로즈 같은 경우는 꽃꽃이 날때 나는 냄새 약간 정확하게 까진 아니지만 느낌은 화이트로즈 느낌 아 화이트로즈 느낌이고 이 델리나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해요. 핑크 로즈인데 어린 핑크 로즈? 아, 소프트한 어 거기에서 나는 달콤한 애기 로즈 향이고 리틀 플라워는 그런 장미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 우겨 아, 땄을, 땄을 때그 줄기에 음. 나는 진물 향 느낌이고 아, 아로마틱 로즈는 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장안에다가 장미를 레드 로즈를 이렇게 깐 다음에 거기 에 옐로우 로즈도 너무 있으면서 비쌉니다. <웃음> 옐로우 로즈도 있으면서 거기에 가득 그꿀 같은 걸 이렇게 풀어놓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얘도 좋고요. 다 좋아요. 얘도 좋아요. 근데 네, 이게 추천받지 않았는데 제가 맡아봤을때 좋았던거는 예스 앤 두가? 두르가? 이 로즈 아로마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이 로즈가 약간 장미향은 확실히 나는데 좀 다른 느낌의 장미향이에요 상쾌한 장미향이랑 근데 조금 나이트 냄새나요 왜요? 왜지? 조금 누릿한 멘새가어 약간 그러니까 누릿한 말린 장미? 음, 굳이 그게... 말하면 말린 장미의 느낌에 조금 오래되는, 숙성되는 느낌이 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음, 좋아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 뜨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산, 만약에 사라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쟤는 단연코 이거 두 개입니다 네. 이모는 예. 그리고 아까 슬쩍 맡아봤는데 제가 허정 제가 알고 있는 아라로즈는 이거였어요. 근데 핑크 아라로즈가 저는 그냥 케이스만 다른 건줄 알았는데 기존 아라로즈는 풀립의 꽃잎이었다면 얘는 진짜 로즈를 갖다 때려박은 느낌 전 얘가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원래 꽃향 중에서 장미 정도 좋아했는데 이번에 괜히 꽂혀가지고 <웃음> 일단 저는 민트 세인트 줄랩을 구매를 할 거고 다음에 만약 굳이 사람 이 화이트 자고라 그리고 로즈 아로마틱 그리고 퍼퓸드 말리에 델리나 아니면 430불 그리고 이니, 이니쇼, 이니 이건 이니쇼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이니쇼의 아로마틱 로즈. 로즈.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사고 하면. 싶어요. 300원. 근데 진짜 추천을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 보면. 음, 음, 진짜 성심성 있고 네. 아까... 진짜 잘했어요.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을 최대한 안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왔을 때한 손님이 열 분? 정도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되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시 와서 그렇게 찍고 싶었던 건데 또 기분 좋게 또 쇼핑도 하고 시향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구매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민트줄렛 구매를 할 거예요. 아, I wanna buy Okay, yeah. yeah. Larger. Larger travel. Oh, uh, this is large yeah. Yeah, yeah, yeah, this one. Yeah, I want e Okay, okay. i t a o w h a is t t package. i s a p k a g e o t k a g o t k a e It's a p a c a g e It's a k e i t p c a e i a c k a e It's c a e t g e i t p a c k a It's a c k a e t a g e i c e s e e a s i p c a s e i t c a a k e t e t a s a t i 이렇게, 럭키센츠 구매까지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보통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 구매랑 오프라인 구매가 나뉘는 장단점은 온라인은 샘플을 많이 줘요 샘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샘플을 많이 챙겨주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내가 원하는 향수를 원없이 진짜 자유롭게 맡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 가게를 좋아해요 나중에 파리나 이태리 갔을 때또 그런 편집쇼? 이렇게 퍼퓸샵 가서 이렇게 촬영을 또할 테지만 거기 분위기는 어떨런지또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처음 가봤던 외국 향수 샵이었고 그때도 응대를 너무 잘해주셨고 지금도 사실 초반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저촬영하라고그 가게를 10분정도 클로즈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웃음> 네 좋은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you <laughs>